죽는 거 죽는 거면 죽는 거지 뭐. 이어폰 양쪽 다 껴야겠지? 오, 나 이거 왜 한다 했지? 아, 꺼져. 전화 끌 거야, 꺼져.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키갈 깔려요? 오수오오 오. 오, 오, 오, 오 첫째 날에 폭시가 나오던가? 잠깐만 첫, 첫째 날에 폭시가 나오던가? 첫째 날에 폭시가 나오던가? 여보세요, 저 보세요, 여보세요. 잠깐만요. 첫째 날에 폭시 안 나오죠, 님들? 웅웅웅웅 응, 응, 응, 응. 어, 뭔 소리야? 웅웅웅웅웅웅웅웅웅웅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뭔 소리야, 샹? 어, 오리골 소리가 너무 무서워요. 웅웅웅웅. 응, 응, 응, 응, 응. 어? 아, 씨막 껐어. 잠깐만. <웃음> 아니. 실수로. 자, 이거 이거 진짜 인 얘네씩 빼다는가 이거 됐다 에이 아, 이거 빼고 해야 돼안 그러면 나 게임 여러 번 거. 소리가 소리가 좀 돌아온 거 같다 잠깐만요 아나나아아 나, 나. 아, 아, 이거 아닌 거같아 아닌 거같아아 잠깐만 이거 아닌 거같아아 이거 아닌 거같아 아니. <웃음> 아, 나, 분명 장교에도 이렇게 게임하다가 여러분 껐단 말이야. 세번 이거 껐나 무서워가지고. 근데 이게, ESC키를 방금은 나가는 것 때문에 누른 거였거든요. 이게 조작이 약간 헷갈려. 나 다시 돌아왔고요. 전화 따위 받지 않습니다. 전화 따위 받지 않아요. 첫날에 내 기억상 폭시가 안 나오는 걸로 알아. 아닌가 나오는가? 첫날에 폭시가 나오던가? 잠깐만, 기억이 안 나요. 첫째 날은 이거 안 돌려도 되잖아. 오르골 박스. 아나 진심 무서워님는데 내가 잘못했어. 오만. 폭시가 어디 지 근데? 애초에? 폭시가 어디 있더라?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어, 씨, 뭔 소리야? <웃음> 잠깐만 어깐발 잠깐만 잠으으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잠 아, 나, 나, 나, 나, 나, 나, 나, 나, 나, 나, 나, 왜안다 했지? 잠깐만. <웃음> 나왜안다 했지? 아, 엄마. 없고요 뭐야, 여기, 여 머리 아까부터 있었어요? 없지 않았어? 저 새끼? 저 새끼가 맞나요? 다 있지, 너네. 처음 만나는 마음가짐으로요? 쫄려 이잔 한시야 미친 나 6시까지 뻐겨야돼 사장님 저저저저 저, 저, 저, 저 퇴사할게요 어어어 겨겨겨겨겨겨겨겨겨겨 퇴사할게요 사장님 사장님 아 이새끼 싫어 난저 새끼 제일 싫더라 아무도 없지? 아 배터리 한다 달았어 한신데 슈발 아! 아! 아! 나 이거 왜 안다 했지? 아, 아, 아, 아 역시 유튜브로 영상 보는 것보다 직접 하는 게더 무섭구나? 아저겠다 너무 무섭다 잠깐만 살려주세요 아, 아, 아, 아. 없고 안 없어졌고 그거 다 있고 아무도 없고 없고 없고 없고 없고 아니 첫째 날에 폭시가 나온지 안 나온지가 헷갈려가지고 지금 없지? 없지? 없지? 왜 한시야 아직도 시간이 빨리 흘러야 돼. 아, 아 살려줘요. 아니 이해해요. 예, 나 그냥 무서워 씨집나 이거 왜안다지아나잘못했어 아니 누가 하라고 한 것도 아니야. 내가 한다고 해서 웃긴 건데. 근 이번에 생일 때. 아 물론 불만 님이 공포 게임 해달라고. 어 씨야 이거 담다.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지금도 시작이다. 지금도 시작이다. 자 이제 시작이야. 있지? 있지있지있지있지있지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어 배터리 두칸 달았어 두 시인데 네시네 시, 네 시간 네 시간 네 시간 엉엉엉엉엉 소리야 엉엉엉엉엉엉엉엉엉엉 들아 있지 옳지 옳지 어나더 패배 보기 싫어요 저 돌려야 돼요 엉엉엉아왜두 시인데 네, 두칸 이래 달았어 1팔 몰라 돌려 돌려 돌려 돌려 돌려 돌려 돌려 돌어돌어 무서워 려 돌려 돌 몰라 아, 나려돌왜 돌려 지려 돌려 돌려 돌려 나려 돌려 돌려 돌려 돌려 돌려 돌려 돌려 돌려 돌려 돌려 돌려 돌려 돌려 돌려 돌려 돌려 돌나 돌려 돌려 돌려 돌려 돌려 돌려 돌려 나려 돌려 돌려 돌려 돌려 돌려 돌려 돌려 돌려 돌려 돌려 돌려 돌려 돌려 돌려 돌려 돌려 돌 자 이제 셋이야, 이제 셋이야, 이제 셋이야. 한 놈이 없어졌어. 이 새끼 어디갔어 잠깐 만오이 새끼, 아이 새끼 이 새끼 새끼 아 새끼. 아아아쟤쟤 오지마 보니야, 보니야, 보니야 보니야 보니야 보니야 내 인생에서 거... 어, 치카도 없어졌네. 어머나 이 세상에. 어 어. 어..? 아이야, 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왔다! 어! 엄마!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잘못세요아 내가 미안해 엄마.. 그, 그, 그, 그, 그, 엄마 말잘 드릴게요! 제발요! 어.. 어.. 잠깐만.. 어.. 어.. 어. 아.. 나못 들리겠어.. 어.. 아, 살려줘 내가.. 끝에 또나포게 다시 나네.. 아 어, 누구 왔어요. 꺼져 주세요. 죄송해요. 쿠팡 지를 걷다 놔뜨러 가라고 택배죠. <웃음> 아, 나 어떻게 해? 냄새 막을 것 같아.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아나 망했어. 아니 이거 나 로러고 돌려야 돼. 나 미친놈아 환풍구로 올지 말고 그냥 와, 와. 이거 왜 한다 했지? 갑자기 견 타와. 오야 얘들아 죽일 거면 빨리 죽여줘. 아왜안 죽이는 거야 짜증나게 눈 감고 있는데 오, 왔어 얘네 환풍구 소리 나 지금. 아죽일거면 빨리 죽어미친놈들아아 <웃음> 얘는 농락가나왜안 죽는 거야 이러고 나터른내리면 갑툭튀 나오는 거 아니지? 지금 무서워서 그 손틈 사이로 보고 있거든요? 아난볼 자신 없어아그죽일거면 빨리 죽여좀미친어어 어떡해 오르걸 소리 들리다오르걸 소리 오르걸 소리 오리돌 오리돌 오리돌 오리 오리돌 오리 오리돌 오리 오리돌 오리 오리돌 오리 오리돌 오리오리오리오리오리 따르라아아아아나 <웃음> 공포게임 해안 돼. 안 돼. 이거 아닌 것 같아 아, 나 그래도 이틀차까지 갔었는데 어떻 했지? 그때? <웃음> 아니안 아, 아, 할래. 이거 아닌 것 같아. 아, 이거 아닌 것 같아. 아, 이거 아닌 것 같아. 아, 엄마. 엄마. 엄마. 엄마. 엄마. 근데 지금 어, 얼마나 무서운 지 알아요? 웃지 마! 네가 아니니까 웃잖아 지금 너였어봐 너도 무서웠을걸? <웃음> 아나 진심 아니 얘네가 빨리 안 죽여 죽여거면꼭 와가지고 그냥 어? 그냥 죽여버리지 진짜 아 짜증나 어... 뭐야 방송사고 났다고? 나 방송사고 났어야 되는데? 왜? 프레디 예전 했다고? 아 아 깜짝이야. 나 내가 잘못 보낸 거구나. 깜짝이야. 아 그만할까? 이거 아닌 거 같아. 아 나.. 나왜안했지아 <웃음> 나.. 나.. 나알거 나 같아? 알거 같아. 아한 번만 더 할까? 아울먹각 아니야. 안눌렀어 눈가가 좀 촉촉하긴 한데 안눌렀다고시골밖에안 해. 한 번만 더 할까? 한 번만? 나공포게만한거 처음 봤다고 내가 1년에 한번 밖에 안 하거든 금년이 <웃음> 오늘이고 아니 아니 아니 아니야 차라리 이거 할래 다른 공포게 불쌍할래 이러고 있네 이 미친. <웃음> 아한 번만 다시 해보자 한 번만 아니 왜왜왜 왜, 왜 배터리가 그렇게 빨리 달아? 태그도 불쏘라고? 태그도 공포라고? 아하 아야야야야야야 나, 나, 나. 나나 전화 꺼 아니 쫄리는데 CCTV를 볼수 밖에 없잖아 어? 나 예전에 게임 어떻게 했지? 사실 이 게임을 작년에 했을 때도 사실 기억이 많이 안 났고 어. 아니 아까 애들이 그냥 환풍구 타고 노는 소리 들렸어 통통통통통 내가 얼마나 무섭는지 알아, 지금? 하이, 어서와요. 아니, 봐야지. 아니, 애들이 움직이는 잖아 그래, 그래서 내가 봐야지. 어? 아, 이 새끼 개 싫어, 진짜. 난, 난, 난 제가 뒤졌으면 좋겠어. <웃음> 어, 아, 어, 깜짝이야. 아, 아, 아, 아, 아. 아, 심아, 내가 하는 거야. 내가 놀랐네. <웃음> <웃음> 아 살려줘 이거 아닌 것 같아 아, 나왜 다시 한다 했지 어 그거 그거 그, 그. 아니 선풍기 꺼 전기 싹까워 아 애들 근데 한시 지나고 한시한 아, 시네 아아한한 한 시네 아나 여섯 시에 퇴근하고 싶어 <웃음> 제발 어나나나나나나 나, 나, 나, 나, 나, 이거 아닌 것 같아 아 이거 아닌 거 같애 아 이거 아닌 거 같애 야 첫째 날에 누구 나오는지만 말해줄래? <웃음> 첫째 날에 폭시가 폭시였나 걔가? 얘가 맹글이잖아 얘가 맹글이고 그왜그 빨강색 여우새끼 걔, 걔, 걔, 걔 첫째 날 움직이던 거 걔가? 걔도 둘째 날인가? 맹글이 둘째 날부터 움직인다는 거 기억하고 쟤네 셋다 움직인다는 건또 알아요 그리고 일정 확률로 액조디가 떠가지고 뭐골든플레이드라던가 아니면은 뭐지? 뭐지? 뭐지? 뭐지? 뭐지? 뭐지? 추석 출석보... 아니 아... 그 뭐지? 저 벌룸보이? 걔도 막 뜨기도 하고 한다는 건 아는데 아... 아 아는데... 제가 이거 양쪽 다 껴야 되구나 어차피 근데 석관풍구 소리 들리려면은... 아나안 볼래 저도 기억이 안 나요? 어, 왜 기억이 안 나요? 빨리 생각해! <웃음> 빨리 생각해 <웃음> 두시다 두시다 두시다 두시다 두시다 두시다 드시다, 드시다, 드시다. 어, 어어어어어 그, 그, 그, 그, 이 새끼 어디갔어 아본이 새끼 아 그, 그, 그, 진짜 에이 본이야 이러지 그, 그, 그, 형 그, 그, 그, 형 그, 그, 그, 그, 그, 그, 그, 그, 그, 그, 그, 그, 그, 그, 그, 그, 그, 그, 그, 그, 그, 그, 그, 그, 그, 그, 요 그, 왔어요누구세요 택배 도 그, 그, 택배 그, 그, 그, 그, 그, 그, 그, 그, 그, 누가 왔어 뻔인데? 어, 쉬봐, 누구 움직이는 소리 들렸는데? 와! 어? <웃음> 아, 욕하면 안 되는데? 아, 큰일 났다, 엄마한테 혼나겠다 아, 아, 아, 아. 차라리 공포 게임 할 바에 엄마한테 한 시간 동안 혼난 게더 나을 것 같아 잠깐만, 근데 지금이라도 끌까? 아니야, 아, 나 잘못했어, 내가 내가, 내가 내가 잘못해서 얘 여기 있었지 이새끼 아이씨 얼굴 치워 이새끼야 자 이새끼 여기있고 어... 이거 돌려 잠깐만 머리를 쓰자 할수 있어 이제 배터리 하나 달았어 와 성장했다 역시 성장형 포켓몬 포켓몬 아니 성장형 인간 아냐 쓰지마 돌리고 돌리고 확인하고 여기있고 아직 얘도 여기있고 프레디 여기, 여기 가만히있고 옳지 프레디 잘하고있어 오지마 쓰레기야 오지마 자셋이에요아 아직 아직 아직 아직까지는 평화로워요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이제 제 본인 얼굴 적응돼가지고 괜찮다 셋이다 나 아, 이거 오늘 깨는 게 목적이 아니야. 나 그냥 오늘 퇴근 한번 하고 끝낼 거야. 너도 오는데? 누구니? 누가 우웅 소리 내니? 누구냐? 누구야? 누구야? 누가 나랑 맞짱 뜨고 싶어서 이러는 거야? 퇴근하겠는데? 아니야, 잠깐 갑자기 게임 이렇게 잘해버리면 어떡하자는 거야? 아쟤네들이뭐 순간이동은 안할거 아니야. 갑자기 아 싫어 이거 아니야. 얘들아, 이거 뭔 소리예요? 누가 오고 있어요? 아아아아아려주세요아 잘못했어요. 아 누군진 몰라도 미안해. 야나 내신데. 아, 아, 어 왔다 왔다 왔다 왔다 그녀가 왔다. 왔다. 아 내가 아, 잘못했어 미안해. 아 나야 다시는 게임 안 해. 이거 치울 거야. 이거 완지 아니 저 새끼 가라고 좀 해봐 누가 빨리. 아 내가 미안해. 내가 뭘 잘못했는데 내가 뭘 잘못했을까? 아, 아. 아 잘못했어요! 잘못했어요! 잘못했어요! 잘못했어요! 잘못했어요! 내가 다 잘못했어요! 어, 아냥불불할할걸 애들한테 화화 n 불불 sure if I'm n o 아그 새끼 왔다 f I'm not s 근데 저 if 느낌 not sure if 로 돌려 나 t sure if I'm not sure if I'm n 나 t s u 나나 if I'm 나 o t 나 u 나 e i 나 I'm n 그러니까 퇴근하게 해줘 그냥 뭐야? 어? 어? 여기까지다! 여기까지인 것 같아! 하! 하! 하! 도망가! 저 퇴사할게요! 퇴사! 퇴사! 퇴사! 퇴사! 퇴사! 퇴사! 아! 왜안 꺼져! 잠깐만 퇴사! 휴! 안 해! 아 죽을 뻔했다. 어. 아, 아, 아, 아. 여러분 공포 게임은 제발 사드세요. <웃음> 아나 다시는 안할 거야. 아아 이거 아. 아닌 것같아아야 어, 진심 이거 아니야? 아니 근데 나 되게 어이 없었다. 왜 여섯 시? 아니 지현아 뽑겼네아 <웃음> 갑자기 쪽팔리네 아나 많이 추했어 <웃음> 이제서야 제정신이네 아이 미친 아니 <웃음> 아 클립 없지? 클립 안안 안 땄지? 에이 지금 뭐 방송에 계신 거쬐끔님밖에 없는 거 같긴 한데 아 얼굴 얼굴 겁나 겁나 겁나 겁나 겁나 뜨겁 얼굴 빨개지진 않았거든? 아. 어. 따지 마. 따지 마. 아, 하지 마. 아, 뭐, 따놓으면 내가 언젠간 편집하겠지. 아, 따주세요. 예, 예, 예. 근데 어차피 오늘 방송 보는 거 편집해서 올릴 거긴 해서. 아, 나 진짜 개 무서웠다고. 아. 아 근데 진짜 다인거는 애들이 방송이 없었다는거야 <웃음> 처음 들어봤어? 나도 아 내가 옥룡룡을 그냥 내가 옥룡룡룡룡룡 하는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고아 <웃음> 개웃기네 <웃음> 아네 진짜 할 줄은 몰랐다고 아나 진짜 무서워말 하는 소리야 내는 소리라고 했었어 그때 그때 나 진짜 무서운 걸못 못 본단 말이야. 오페라 같았다고요? <웃음> 아 불밤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밤님 지금 방송 켰다고 말림 뜨는데 어떻게 방송 들어온 거예요? 뭐야 뭐야 아, 아나 진짜 얼굴이 지금 불타는 감자 같아 아 여러분, 공포게임은 안, 하, 안 하겠습니다. 1년에 한 번씩 하는 게 맞는 거 같아. 내 심장을 위해서도 그렇고, 내 정신을 위해서도 그렇고. <웃음> 아, 이제 옥명명으로 놀리는 사람 한명더는 거잖아, 그러면은. 아, 씨. 아, 짜증난다. 비사지요? 비사지는 뭐야? 비사지 이름은 들어봤는데? 비사지? 비사지. 이게 뭐야? 이.. 이게 뭐야! 왜 이따구로 생겼어! 못생겼어! 비사짐 맞는 거 같은데.. 이거 왜 이따구로 생겼어.. 안 해.. 난.. 나, 나 이거 프레디 피자 가게도 시청자분이 사줘서 한 거야 어? 불마님이 작년인가 자장년인가 사줘가지고한 건데? 어흑먹먹먹먹진 <웃음> 이거 내가 공포게임 킬일 없어 어? 나 거야. 불쌍할 거야 브루루 불쌍할 거야 세나 나도 사지만 하니? 불법님이 사주셨던걸로렇게살 36,000원 그래! 빨리 차라리 룰렛으로 돈으로 때려줘! 그럴 거야 진짜 그냥 그려 빨리 룰렛으로 나를 괴롭혀줘 그게 더날거것 같아 아이거 아니야. 이거 이거 이거 오, 이거 왜 있다고 생긴 거야 눈알이 없어. 아니아 음. 너무 징그럽게 생겼잖아. 오좀아 그래도 피, 프레, 프레디의 피자 가게는 애들이 좀 귀엽긴 했어. 어? 그래도 어? 프레디의 피자 가게는 어? 귀엽기라도 했다고. 어? 아 꼴밖에 안 해. 니. 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 아, 토이는 귀여워. 그래. 아, 물론, 토이 폭신은 별로 였고요 이제 저체만 할까? 저체 하다가 꺼야 될것 같은데? 아니, 애들이 그, 눈, 눈빛이 좀 변하지만 않으면 괜찮다니까? 어. 눈빛이 좀, 변하지 않고, 아, 옹룡룡농룡농농한거 놀리지 마. 씨, 좀다 아. 썼냐고? 솔직히 다 썼어. 나 지금 힘들어. 나 방금 밥 먹고 방송 켰는데, 밥 먹고, 그, 쌓인 에너지 다쓴것 같아, 솔직히 말해서. 아니, 진짜 바바 님들 데 그래도, 어, 나름 뭐, 토이 라인는 귀엽다니까, 응? 얘는, 이렇게, 눈 누, 어머, 갑 깜짝이야. 야, 씨, 움직이러 놀랐네, 씨. 아니, 어쨌든, 이렇게, 응? 어? 눈깔리만안멸으면 돼. 어? 어쨌든, 저 어쨌든. 야, 왜 토이 폭시가 안나오지? 골든프레디 말아라고걔 어떻게 생긴지 알아? 아 이게 맹글이 원래 이렇게 생겼었구나 우와 이건 처음 봤다 야, 토이 폭시가 없어? 폭시가 그냥 폭시밖에 없나? 아얘 싫어! 야얘아 구형 폭시밖에 없구나 폭시가 아폭시좀골받아서 뛰어오는 거 저거 눈깔에다가 비비 쳐야지 도망가고 골든프레디는 알아 나도 얘 내가, 얘가, 내가 예전에 게임하다 나온 적이 있어가지고 근데 이 게임 스토리를 전체적으로 알고는 있는데 스토리가 괜찮았어 그래서 내가 스토리 같은 것도 봤었고 진심 근데 아닌 것 같아 이거 본인을 제일 무서운다고? 아 진짜? 이게 프리딥 시작하기에도 2까지는 가능해요 아 근데 원은 모르겠고 어 1은 샹폭시 뛰어오는 거라 애들이 겁나 땡꽝꽝꽝꽝 되는것 때문에 못하겠고 2만 어, 가능해 2만 어, 할 거야 아니 안할 거야 아 들었던 거 같아 그거 어디서 아 이거 아닌 거내 어, 이거 왜 한다 했을까 오늘 대체 어 짜증나 어 아 그래도 뭐 유튜브가 꼽았고 그만은 재미나게 했으면 된거 아닙니까? 여러분들도 재밌게 보셨고 저도 재...미진 제... 않았지만 오, 어쨌든 예예예예 어쨌든 어쨌든 그래도 어... 나름 웃겼어요 비사지요? 도망간다 자꾸 그러면 나 안돼 아, 안돼 사주지 마나 환불 요청할 거야 사주고 하, 사주면 환불 요청할 거야 꺼져 아 힘들어 아나기력 달려 나 내일 또 학교 가야 되는데 지금 풀렸어 아나나 나 오늘 잠 어떻게 자지? 미치겠네 아 얼굴이 진짜 개뜨거워 지금 아 따끈따끈해 따끈따끈해 따끈따끈해, 따끈따끈해. 어쩌라고요 어쩌라고요 아, 나 꿈에 나면 어떡하지? 아 내가 이런 거꼭 하면은 악몽가꼭 꾼단 말이야 난 큰일 났다 진짜 아. 짧고 굵은 방송이었다 오케이 아난 되게 심해 그게 좀뭐 어쨌든 쨌든